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국 타진입니다. 제가 작년 12월에 여러분들께 페너트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어 이제 메일로 받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제 엽서를 보내드렸어요. 그 페너트 빨리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빠른 시일 내에 꼭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. 그때 이제 엽서를 보낼 때 제가 브이로그를 좀 찍어놨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보냈는지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때 브이로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제가 얼마전 그 5만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했었는데 또매일 보내주신 분들께 엽서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엽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엽서가 이만큼이나 도착했어요 거의 한 10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엽서는 총한 5종류 정도 되고요 5개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포장지도 사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잘 포장해서 그리고 짧은 메시지도 써가지고 한번 배송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후 t 렛츠고 아 이거 왜 하나 남지? 아 지금 100개를 다 쌌는데 왜 얘가 하나가 안 나온거야 어디 안 들어간거야 아 이게 101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100개 개별 표정은다했고요어엽서를 아, 아직 안 보여드린 것 같네요 엽서는 요런거 요런거 요런거 요런거 이런 게 있습니다. 어, 불 탔어. 그럼 이제 주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아, 어, 렛츠고. 아,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게 배산정이 맞았나봐요. 왜냐면 제가 모든 엽서를 이 사진이 맨 위로 포장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 사진이 맨 위에 다 있다는 것은 제대로 다 넣었다는 거잖아요. 좋았어. 없겠지, 그런 거? 그런 거 없을 거예요, 분명히. 네. 잘했을 거야. 있으면 거기 딱 넣으면 되는 거지. 야, 이건 참 잘했다. 오케이, 좋았어. 오케이, 실수 없었습니다. 이게 한장 남는 거였어요. 이건 내 거. 짜잔. 메시지는 여기다 써드릴게용. 이제가 진짜 시작이군요. 네, 어디 한번 시작해 봅시다. 야, 글씨를 좀 빨리 써야 돼가지고. 예쁘지 않아도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<웃음> 오케이 벌써 두개 했습니다 후. 어 이제 음,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한 90분 정도만 네, 더 쓰면 됩니다 한 90개만 더 쓰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네. <웃음> 근데 진짜 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을 읽다보면 아, 좀좀더 길게 답장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작은 엽서에 짤막짤막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동해요. 저 이거 프린트 해놓길 정말 잘했어요. 정말 힘들 때마다 보면 저, 제가 많이 힘이 될것 같고 앞으로 또 성장을 하겠죠? 네, 50만, 100만까지 쭉쭉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때 또 지금 5만 구독자일 때이 편지들을 보면 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 뭐 쓰는 거뭐 별거 없어요 뭐 노래 들으면서 쓰고 내일 한번 우편으로 보내는 것까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! 딱 90개만 더 쓰자 90개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다음 날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종일 쓰고 있는데 이제 3 0장 정도만 더 쓰면 됩니다 사실 그냥 보내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길게 거의 뭐 편지처럼 적어주신다 제가 어떻게 그냥 엽서만 띡 보내겠습니까 정말 짧지만 네 짧은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고 어 엽서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제 굉장히 <웃음> 안 좋습니다 네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30장 좀 마무리 얼른 하도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. 와, 저는 이제 드디어 엽서를 다 적었고 이제 거실을 음. 보시면 간의 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소 써 쓰는 지금좀도와주시기은해가지고 함께 주소를 또 써보겠습니다 Don't tell me baby c What happened last night? Good! Good! 다 o o d Good! g o 요 d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다내 그래? 어! 이거 봐라. 넣고 한번 봐봐 넣고 잡고 잡고 잡고 쓰고 접고 <웃음> <웃음> 그건 그런데 <웃음> 어쨌든 끝났습니다 내일 우체국 가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짜자잔 포장 완료 드디어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어그 국제우편도 네세개 있는데 그것도 부디 잘 도착을 했으면 좋겠네요 후취로 갑시다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다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잘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별건 아니지만 저의 조그마한 정성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배송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셀바 그래서 매일 보내주신 모든 분께 다 이제 우편을 발송했는데 이게 일반 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좀 추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아직도 엽서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도 엽서가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뭔가 이제 무료로 나눔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돼 있어요 정책상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저의 어떤 선물, 저의 어떤 작은 선물을 네,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 It was a real bad dream.